안읽어, 이 내가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논장입니다 7월 3주차 주간 외식뉴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자, 폐업이 쏟아지고 있다 가맹사업 폐업, 프랜차이즈 패배 급증 가맹사업 하는 프랜차이즈가 82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이제 가맹사업을 접었습니다. 자, 여기 5월 정보공개서 등록을 자진 취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82개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는 한 25곳 정도 했었는데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재작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홍대 맛집이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핫한 백종원 브랜드도 이코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카오 반점가행사업을 이제 취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영향으로 재작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하네요 근데 성장률이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안 그래도 그 비중이 너무 큰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들이 어마어마해요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많고 프랜차이즈 한 브랜드가 막 좁은 땅덩어리에서 400개, 500개 나갈 수 있다는 게또 저는 신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막세배 가까이 자영업 비중이 많은데 거기서도 한 브랜드가 4, 500개씩 점포가 나간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이치인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요번에 코 사태 딱 터지니까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야 오늘도 우울한 뉴스잖아 <웃음> 저는 좋은 뉴스 좀 하고 싶은데 하, 요즘 이렇게 힘든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만 죽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떨까요 똑같이 어, 우울하네요 이건 뭐야 자영업자 13만 8천 야... 13만 8천 곳이 폐업을 했답니다 자, 상반기 자영업자 올한 해가 아니라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동안 13만 8천 곳이 폐업을 했어요 예전에 금융위기 후 최다라고 하네요 진짜 이거는 13만 8천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반기만 따져도 14만 곡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엄청날 텐데 지금 이게 해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1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전보다 13.8% 야 2009년 이후 상반기 이후부터 11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경기 부진이 지속된 상황에서 코가 터지니까 소비자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고 아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시급료 업계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혼자 아니면 가족하고 같이 꾸려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 계속 지금 상태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한테 좋은 뉴스가 나오지가 않네요 오늘도 네가지 뉴스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땐두 가지가 씁쓸한 뉴스입니다 자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리금 1,500만 원자골목구석에 있는 어떤 음식점들의 비밀 음식이냐 음식이냐 계속 헷갈려나 미치겠어 그냥 이영알아서다 아니고 그냥 해안 읽어 이 내가 <웃음> 진짜 <웃음> 배달 음식점의 경우 운영권을 넘길 때 시설 인터뷰 비용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앱 리뷰와 평점을 포함해 웃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과 품질이 비슷해서 리뷰 평점을 덜 받아서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개인 매장의 경우 리뷰와 평점 영향력이 커서 승계 비용이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평점 승계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공동 명의를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승계를 인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첫 번째 권리금을 1,500만 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일반 가게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잖아요 근데 요즘 배달앱 시장이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평점과 리뷰를 이제 권리금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뭐제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은 배달앱을 하면서 리뷰를 굉장히 좋게 받아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 평점도 좋게 받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배달앱 시장에서는 하나의 권리금으로 보는 거죠. 뭐 쉽게 따지면 은 장사 잘 되는 곳은 그만큼 권리금 형성이 많이 돼 있겠죠. 똑같습니다. 평점이나 리뷰가 정확하게 잘돼 있고 평점이 좋으면은 그만큼 배달이 많겠죠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배달앱 시장에서는 받는다고 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고 금액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이 평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승계를 하고 나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그만큼 못 따라 했을 때 아니면 맛이 변했거나 서비스를 그만큼 못했을 때는 평점이나 리뷰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그걸 보고 믿고 시킨 사람들은 배신감이 크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판단하에 승계를 해줄 때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기간을 많이 두고 리뷰나 평점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점을 생각한 게 승계 기간을 석 달을 준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받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또 그냥 받고 홀라당 가버리면 은 그동안에 믿고 시켰던 그 소비자들은 또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받았으면 노하우나 아니면 서비스나 경영하는 운영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승계해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정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받았으면 또 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번째 뉴스로 갈게요 요거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네요 네 번째 뉴스는 외식업 서비스도 디지털 혁신 자 보시면은 KT하고 매드포 관리, 매드포 관리 혹시 아시죠? 일단 먼저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매드포 관리하고 KT하고 플랫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네요. 양사는 검색, 대기, 예약, 주문, 결제, 서빙, 배달, 정립, 등 통합 관리가 어려운 외식업 서비스의 자체 체인의 디지털 혁신을 기대 협약 측에서 KT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 현재 개발 중인 M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외식 사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제시한다고 밝힙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서 저도 깜빡 속았는게 검색, 대기, 예약, 주문, 결제, 서빙, 배달, 정립 이게 나와서 이게 가능하다는 줄 알았는데 통합 관리가 어려운 아니 너가 속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거든 요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딱 나와서 이걸 해결했다고? 깜빡 속았습니다 제가 아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안 되지 혹시 최근에 매도포 관리 글 한번 가보셨나요? 여기 가보면 은 주문을 태블릿으로 받습니다 근데 태블릿으로 하는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 가는 사람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주문하는 기,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왜냐? 처음 주문해보니까 자주 간 사람들은 빨리 하겠죠 자기가 먹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캐치를 했었고 옆에 보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주문을 다 하고 나서 결국에는 직원이 또 와요 직원이 와서 저희한테 주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왜냐? 에러가 뜬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문을 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분이 있고 자 쉽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키오스크가 있는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혼자 누르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이런 게 키오스크인데 요 부분에 문제점이 있더라 영상에 한번 남적에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하는데 안에 있는 직원은 그냥 놀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매식도 바꿔가야 되는데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배달까지는 드론이 한다든가 로봇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치킨을 만들어주는 로봇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치킨이 사실은 튀기는데 버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거기에다 옮겨주면 튀기는 것만 치킨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외식 쪽에서는 접목시키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사람하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거기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외식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요즘에 외식업 쪽에 디지털화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해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약 주문 결제 서비스 배달 정립등 통합 관리가 가능한가 이렇게 봤는데 어렵다 어려운 게 외식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당했습니다 결국에 외식업도 시대에 맞춰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누가 빨리 캐치를 하고 누가 더 앞서가냐에 따라서 발전이 달라지겠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댓글에 남기고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